네잘 들리나요 여러분들? 오랜만입니다 피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피지 야무지고요 치즈 에 네, 치즈 야무지였습니다 아니 쿠로마키 때문에 투명이지네요 피자가 네 투명한 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클도 이제는 투명이지네 거의 뭐 해리포터 맛 페퍼로니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피자가 저는 보통 콤비레이션 불고기, 치즈피자, 고기 들어간 건다 좋죠 근데 갑자기 고구마피자, 하와이안 피자 이런 거 먹는 친구들은 아.. 바로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와서 한번 좀 빠졌습니다, 제가. 하루에 이제 두 끼만 먹긴 하는데, 양을 많이 줄이고, 한 번에 이제 폭식. 무드님 요즘 편집은 안 하시고. 아, 죄송합니다. 그 쇼츠라는 게, 아, 굉장히 글로벌하게 나가기 위한 전략이다. 요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날먹은 아니고, 아, 벌써 배가 차네요, 여러분들. 아, 배불러. 또못 먹겠는데요? 이거 어떡하지? 아 음식 남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내겠습니다 제가. 물론 이제 내일 먹는 방법도 있다 이게 지금 피자 한판을 제가 혼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피자 라지입니다 라지 라지를 지금 한 조각 빼고 지금 다 먹었거든요 이거 시청자 이벤트로 남은 피자 한 조각 택배로 보내드리진 않을 거고요 잘 먹겠습니다 이 녀석은 내일에 저한테 양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